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육지거북이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, 오늘은 좀 특별하게 육지거북이의 등껍질을 보고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스마일러에는 이렇게 다양한 육지거북이들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누가 누군지 우리 등껍질을 보면서 비교 한번 영상 들어가 볼게요 자, 제일 먼저 볼 친구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의 등껍질을 보고 어떤 친구인지 알수 있겠어요? 잘 모르시겠나요?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럼 이 친구도 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배는 이렇게 검정색 커다란 무늬가 있어요. 자, 등은 이렇게 생겼고요.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죠? 자, 이 친구는요. 컸을 때 이렇게 크는 호스필드 육지거북이었대요. 이 친구가 지금 다큰 친구고요. 자, 배 무늬도 똑같죠. 자 등도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이 친구의 무늬는 호스필드 육지거북이었답니다. 두 번째 친구입니다. 이 등껍질은요. 누굴까요 검정색 등에 노란색처럼 보이는 무늬가 중간에 박혀 있네요. 잘 모르시겠다고요. 그럼 이 친구도 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이 친구는 등갑 색깔처럼 배도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자, 이 친구는요 다리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. 이 붉은 반점 보이시죠? 얼굴을 보면 완벽하게 정답을 할수 있답니다. 짜잔! 이 친구가 체리 헤드 레드 푸시라고 하네요. 자, 이 친구가 체리 헤드 레드 푸시였고요. 그 다음 친구는 누가 있을까? 잠깐만요. 자, 이번 친구의 등값은 오, 이렇게 생겼네요. 육각형의 무늬가 아주 예쁘고요. 검정색 테두리 안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색깔이 있네요. 그럼 이 친구도 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 값은 이렇게 생겼네요. 자, 이 친구도요. 앞에 친구처럼 자 보면 다리만 봐도 알수 있답니다. 오, 이 친구는 다리에 노란 점이 있네요. 그렇죠. 이 친구는 옐로우 풋 육지거북이었대요. 자, 그 다음 친구는 누가 나올까? 자, 이번 친구의 등값은 이렇게 생겼어요. 어우, 너무 빨리 도망가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네요. 자, 잠시만요. 이번에는 이런 무늬를 갖고 있대요. 보이시나요? 자, 이 친구의 배갑은 오, 이런 문이네요 보통 배갑시 등값 무늬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색깔 매치가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친구는요. 조금 어렵죠? 옆에서 보면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. 짠! 맞추셨나요? 이 친구는 아주 납작한 팬케이크 육지거북이라고 해요. 어디든 돌틈이나 이런데 쏙쏙 잘 숨을 수 있는 이 친구가 팬케이크 육지거북이었습니다. 이등 모양의 친구는 누구일까요? 자 등에서 특별한 특징을 찾으셨나요? 자 그럼 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가 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검정색 점이 포인트가 되는 친구네요. 자 보이시죠? 찾으셨나요? 이 친구가 그리스 육지 거북이랍니다. 자, 이번에 등껍질로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? 조금 어렵죠? 자, 누굴까? 자, 이 친구도 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렇죠? 이 친구는 동헤르만이에요. 헤르만 중에서도요. 무늬가, 배가 무늬가 좀 다른 그리고 서헤르만보단 좀 크는 동헤르만 친구였습니다. 자, 이번에 등값은 누구일까요? 등값들이 비슷해,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각자 특징이 있는 친구들인데요. 이 친구들은 베이비 때는 조금 헷갈리시죠? 배갑도 한번 볼까요? 배갑은 특별한 색깔의 매치가 없네요.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궁금하시죠?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레오파드 육지거북이었답니다. 자, 그 다음 친구는요. 등값 무늬를 봤을 땐알수 있나요? 이런 무늬를 가졌대요.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갑의 무늬는 이렇게 생긴 자이 친구의 정답은 아시겠나요? 자, 짜잔. 그렇죠. 이 거북이는 설 같아였습니다. 이 친구의 등값을 보고 이 친구가 누구인지 알수 있겠나요? 등값 무리노은 조금 힘드시죠? 자, 그러면 힌트! 여 엉덩이에 이 무늬가 보이시나요? 그렇죠, 엉덩이에 이 치마 무늬가 특징인 이 친구는 마지나타 육지거북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역시 배의 값을 한번 보면요 오, 크죠? 제 손을 한 손을 안 잡혀요. 으차! 이 친구의 배값은 이런 모양이래요. 자, 이번에는 이 등값 보이시죠? 아, 가장 쉬운 문제죠. 자, 이번에는 이 친구의 등값을 보세요. 이거는 등값만 봐도 딱 알겠죠? 이 친구는 땡 거북이죠? 자, 여기에서 땡은 무엇일까요? 자, 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친구도 엄청 크죠? 제 손으로 한뺨 조금 안 되는 폭 옆으로가 한 뺨에 안 돼요. 히배 모양은 이래요. 더 잘하시겠죠? 자, 짠! 이 친구는 별거북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등값으로 어떤 모양, 어떤 거북이인지 아시겠어요? 이 거북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친구죠? 일단 검은색의, 전체적인 검은색의 등값을 가진, 그렇죠. 알다브라 육지거북이랍니다. 이 친구 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. 배 역시... 보이시죠? 배갑도 역시 까맣네요 자이 친구가 알다브라 육지거북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한 뺨, 두뺨 조금 넘는 육지거북이었습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육지거북이들의 다양한 등껍질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